안녕하세요 니선 드로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모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뉴럴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클릭해 주시고 바로 밑에 뉴럴 필터가 있죠 새로 생긴 게 되게 많기는 한데 어, 아직까지는 뭐다 베타도 있고 밑에는 아예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두 개는 확실하게 작동을 하는 것들이고 베타라고 써있는 건말 그대로 베타죠 베타 배타 테스터를 시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관심이 있냐 버튼을 누르면 이걸 추가를 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여튼 첫 번째 스킨 스무싱입니다 스킨 스무싱은 말 그대로 이제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건데 음창고리가 얼굴밖에 안 돼요 손은 안 돼요 놓고. 실력을 뭘로 갈거냐이 레이어를 할거냐 복사를 할거냐 복사, 레이... 복사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울거냐 아니면 새로운 레이어를 할거냐 스마트 스마트필터를 할거냐 스마트필터는 해봤는데 확실하게 뭔가를 보시려면 뉴레이어로 하시는 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얼굴 부분이 부드럽게 적용이 된게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 얼굴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에 침범을 하고 있는 이 손가락 부분도 굉장히 뿌얘졌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너무 뿌얘진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조절을 그 거기서 할수 있으면 좋은데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조절이 세밀하게 안 되더라고요 스킨 스무싱 그렇다고 또 이거를 너무 낮추자니 지금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도 굉장히 뿌얘져 있죠 껐다 켰다 하면서 보시면 피부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데, 특히 이제 콧구멍이나 눈썹, 눈 끝부분, 요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음, 날라간다 그래야 되나? 너무 뿌얘져요. 그리고, 다른 사진을 가지고 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백인과 흑인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런 필터를 실행해줍니다. 실행해서 두 사람이니까 두 군데를 잡을 수 있겠죠? 우선은 오른쪽 분을 피부를 작업을 해주고 이 부분을 클릭해서 왼쪽 사람 왼쪽 사람도 작업을 해줍니다 참고로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그냥 실행이 되는 건지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레민이라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앱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 보냈다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서버로 보냈다가 거기서 처리를 해서 다시 오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왠지 개인적인 데이터가 뭐 어디 서버에 저장이 된다던가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프로그램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나중에도 별로 잘안쓸것 같아요 자 하여튼 OK를 눌러줍니다 이 때의 문제점 피부톤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되면 이렇게 한쪽에 라인이 생겨요 이 라인이 아마 제가 봤을 땐 아까 이쪽에 이쪽 얼굴을 잡으면서 생긴 그 라인인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사람 얼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건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 이거 이 사진만으로 볼수 있잖아 그래서 같은 톤에 사람들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 보죠 유럽 필터 참 안타까운 게, 이거 어떻게 좀 일, 그, 일괄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아직 모르는 건가?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같은 톤인 사람들은 얼굴에 뭐가 안 생겨요. 그렇죠? 같은 톤이어서 그런 건지, 얼굴이 너무 붙어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볼까? 페이스. 분명히 겹치는데, 아, 이게, 완전히 겹치진 않는구나. 아무래도 이 라인이 얼굴,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다던가, 뭐 그렇게 되면은 되는 게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톤이 많, 톤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선택 면이 얼굴에 겹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지 이건 나중에 다시 또해 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필터가 있죠 다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해서 뭔가 이런 미술 같은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거 제가 많이 쓸 일이 있을까 싶긴 해요 이게 그냥 예전 필터밸러리에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개인적으로는 고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매트릭스도 있네 되는 거야? 어우. 과연 이걸 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더 나중에 아, 아무래도 지금 처음이니까 나중에 좀더 발전이 되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결만 하고 색깔은 빼버린 건가 보네 포커스 서브젝트 뭐 읽기는 있는데 차이가 있나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뭐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블러도 있을 거고 브러쉬 사이즈 뭔 차이야? 좀더 얇아지는 그런 건가? 아, 과연 이걸 제가 쓸지는 모르겠지만 안쓸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그럼 다른 필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표정이죠. 아직까지는 베타 기능인 스마트포트레이트. 보면 뭐 그냥 얼굴도 늙게도 하고 뭐 사준다고 하는데, 우선 켜서 웃는 얼굴, 해피.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빨을 만들어요. 치아가 <웃음> 어디서 가져오는 건지, 치아가 생기는데, 그리 참고로 굉장히 오래 걸려요. 처음에 할 때. 아직도 안 됐네. 네. 치아를 어디서 가져오나 봐요. 그래서 최대한 올리게 되면 입꼬리가 더 올라가겠죠. 치아도 많이 보이고. 문제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 네. <웃음> 껐다 키면. 아 그냥 껐다 키면 무조건 오래 걸리는 거구나 이게 할 때마다 데이터를 보내는 건가 아 그리고 서프라이즈 놀래는 건가 보죠 참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 놀래긴 하네요 이 부분이 좀 어색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는 어떻게 되나 웃 으면 행복 하게놀랜다 진짜 아, <웃음> 우선 끄고앵 거로 화가 난 건가 보 죠？네, 표 정이. 화가 난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좀아좀 어느정도 된다 싶은 건 이거였죠 페이셜 에이지 나이 좀 먹게 만드는 거 얼굴이 좀 많이 처지고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머리도 그렇고 근데 얼굴은 별로 안 늙은 거 같은데 주름이 조금 생기네요 주름 생기고 뭐 이런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나머지 필터들은 뭐 눈동자에 뭐라 그래야 되지 방향 네,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있어요 좋기는 한데 너무 오래 걸려 차라리 그냥 뛰어다가 트랜스폼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부분만 좀 빨라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서버로 보냈다가 다시 오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안타깝네요 너무 오래 걸려 자 우선 눈이 이쪽으로 갔죠 위치를 좀 극단적으로 해볼까 완전히 끝까지 네, 이렇게 눈동자의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뭐라 그래야 되지? 머리 숱이 많아진다 그래야 되나? 올리면, 좀 풍성해져요. 역시나 오래 걸려요. 풍성해지고, 내리면. <웃음> 이렇게. 뭐 머리를 좀 정리를 해 주는 뭐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해요 근데 역시나 뭐 그렇게 완벽하진 않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지워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고개를 아까는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동자만 움직였었는데 헤드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아예 틀어줍니다 뭐가 좀 생기죠 아마 요거는 이거 이것 때문에 여기 뭐가 좀 약간 생긴 것 같아요 고개를 약간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증명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 고개가 약간 뭐 틀어진 상태로 찍혔다던가 그럴 때는 에좀 쓸만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다시 찍는 게 낫기는 해요 이게 이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트 디렉션 라이트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막 돌리면 은 그거대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튼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집어넣은 기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지금 좌우밖에 안 된다는 게 네, 이쪽에서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죠 껐다 켜보면 이렇게 반대로 하시게 되면 이쪽에서 들어오겠죠 역시나 오래 걸려요 여통 여기서 이렇게 네, 이쪽에서 라이트가 조금 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봐서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 그런가 없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약간 좀 어색하고 아,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베타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많은 걸 바르면 안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먼저 뭐 메이크업 트랜스퍼 다른 사진에 있는 메이크업을 일로 가져오는 기능인데 우선 사진을 불러옵시다 처음엔 PNG로 돼 있어서 어? 왜 사진이 없어 그럴 수도 있는데 JPG도 가능합니다 이 사진으로 가보죠 네 되긴 되는데 뭐 이렇게 완벽하긴안 돼요 아무래도 뭐 초반이고 하니까 된다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다른 사진을 갖다가 붙여 보게 되면 네 조금 입술색은 이 사람 빨간색인데 왜이 색깔이 되지? 하여튼, 이런 게 있고, 다음에는 이제 뭐, 깊이. 깊이의 변화를 주는 뭐, 그런 사진, 그런 필터라는데, 깊이 인식 안개, 뭐, 그런 거래요. 한글판으로는 그렇게 되 있겠죠? 저전 영문판이라서. 자, 이렇게 넣어시게 되면, 헤이즈. 뒤쪽에 이제 뭐, 안개 같은 게 끼나 봐요. 앞에를 인식을 하겠죠 인식을 하긴 했는데 여기도 좀부해요 페이지를 많이 줘봅시다 뿌얘지죠 네. 이건 좀 빠르네 뿌얘지고 색온도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과연 쓸까 싶긴 해요 뭐 간단하게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편리하긴 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다음 필터는 어, 껐다 껐다 해야 되니까 귀찮아 줄것 같네 컬러라이즈 컬러라이즈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클릭해 주시면 대충 맞춰 줘요 뭐 실제 색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 준다 그리고 여기서 뭐 색깔을 좀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포카스 칼라 싱 칼라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껐다 이렇게 돼요 안돼 필터를 아예 껐다가 다시 켜야 돼요 아, 저거 누르면 그냥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리셋이 아니라 그냥 아예 없애버려 이것도 뭐 베타니까 나중에 나아지겠죠 아 어, 그리고 다음에는 슈퍼줌 슈퍼줌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 안드로이드 어플 레미니 레미니인지 리미인지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얼굴 굉장히 좀어잘 보이게 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죠 아마 그거를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닌가 슈퍼줌 여기서 줌 땡기고 밑에 뭐 이것저것 있어요. 뭐 깨진 부분을 뭐 살리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 뭐 그렇게 깨진 부분은 별로 없죠. 노이즈 리덕션, 샤픈 넣어줄 수 있고, 얼굴 부분에 디테일도 살려준다고 하는데, 그냥 봤을 때잘 모르겠어요. 이거 보다는 차라리 어, 토파즈의 기가 픽셀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것도 그... 하, 이거는 지금 제가 아직 샘플을 못 찾았는데, 하늘 같은데 보면은 이제 위쪽으로 쭉 그라데이션이 갈수록 뭐 계단 현상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거를 없애주는 거래요 이 필터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깨진 사진을 찾지 못해 가지고 음 같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거 여기 선택이 돼 있죠 이건 왜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그게 보면 보일 텐데 필터를 꼭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 뭐 있어도 나쁠 건 없죠. 자, 여튼 그렇습니다. 뉴럴 필터는 아마 앞으로 계속 뭘 해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아 이건 정말 쓸만하다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제 컬러라이즈, 아까 보여드렸던 흑백 사진을 컬러링해주는 이런 영향이 좋겠죠. 찾아볼까 블랙 화이트 찾아 h 서자 과연 이것도 될지 이건데 이건 뭐 어떻게 살 w h i t 얼굴이 없으니까 이건 아예 활성화가 안 w h 죠 컬러라이즈 아. 그냥 아긴뭐 이게 뭐 원래 뭐 색깔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진으로 한번 해보죠 그나마 컬러라이즈는 괜찮은 것 같아요 껐다 껐다 해야 된다는 게좀 귀찮긴 하네요 자이 사진 뉴럴 필터 역시나 얼굴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활성화가 안되고 있죠 컬러라이저 어, 이거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흑인들만 나오고 있는데 흑인이 아닌 다른 근데 요새 어도비에서는 뭔가 수영복이라든지 아, 어도비란다 유튜브 이런게 너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자, 과연 이건 어떻게 바꿔줄까요? 컬러라이즈 네,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좀 비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역시 그럭저럭 괜찮긴 하지만 그렇게 좋진 않다 네,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배타니까 나아지겠죠 자, 여튼 오늘은 음. 새로운 뉴럴 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사진도 갖다 옮겨 보시고 근데 좀 귀찮긴 하네요 할 때마다 들어와야 되니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